이념의 어블록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미호님 네. 오늘 페인트로 여기다가 낙서 막 하고 놀 건데,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한번 모셨어요. 우우. 누군지 누구죠, 아세요? 누구죠? 누구죠? 누구죠? 누구죠? 누구죠? 미아님 누군지 아세요? 저 옆에 있는 분. <웃음> 바로 이분은 저희 그 마인크래프트 썸네일 그려주시는 네, 이든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안녕하세요 여기 이제 편집으로 이제 그렸던 그림들이 이렇게 옆으로 나올거야 아 바바바바바자 <웃음> 이렇게 금손인분이 어 여기다가 팩, 낙서를 하면은 얼마나 잘 그릴지 기대가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도 그림 그려보고 한번 금손이듬님도 한번 그림 그려보도록 해요 오케이? 네? 자 첫번째 그릴 주제는 바로 바로바로 바로, 김리야 <웃음> 와우! 김 리아를 그려주세요 각자 위치로 가서 에이 지하 될거 오케이. 오케이 김 리아 그리자 누가 더잘 그렸는지 봅시다 이겹은! 아다 그렸당 애들아! 에? 내가 리아 그린 거 봐봐 와! 잘 그렸는데? 와. 귀엽지? <웃음> 엄청 잘 그렸는데요? 리아 귀엽지? 나랑 똑같이 그렸지? 와. <웃음> 진짜 잘 그렸다. <웃음> 내 아보카도가 썩었어. <웃음> 아니야. 잘 그린 거야. 이 정도면은 그래도 귀엽게 잘 그렸다. 여맨아, 아니야. 너큰못 그렸어. 했어. 응? 너 진짜 큰 실수했어. 리아의 본체를 안 그렸잖아. 어디? 리아의 아보... 어깨에, 리아의 진짜 본체가 있단 말이야. 아, 맞다. 이거 어깨에 있는 아보카도. 아, 이것도 사도. 안 그렸단 말이야? <웃음> 이건, 이건 점수 내가 매기게. 어, 점수 매겨줘. <웃음> 이거 100점 중에. 어. 25점. 아, 되겠다, 나. 가다 오케이, 그러면 <그럼 웃음> 리아 그림 보러 가자. 어, 리아가 얼마나 잘그렸게 본인 얼굴을 아, 이렇게 따라와야 돼. 이렇게 여기 시야만 보고 따라와야 돼. 아, 알았어. 알았어. 그래도 여메니꺼는 리아가 행복한 표정을지어서 보기 좋아. 리아꺼 한번 보자, 제... 리아꺼. 아, 내꺼. <웃음> <웃음> 두 개나 그렸네. 아, 아세 개네. 어디, 세 개나 어디. 어디. 야, 뒤에도 얘가. <웃음> <웃음> 아, 뚱이야, 뚱이? 똥이? <웃음> 아, 아, 진짜 너무 이상하게 생겼어. 그 그림쟁이 이든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화, 화백인가요? <웃음> 네. 아. 오케이. 그럼 미호님 그림 보러 가자. 어, 미호님은 리아를 얼마나 잘 그렸을지. 리아를 좋아하는 만큼 그렸어. 그래? 이야. <웃음> <웃음> <웃음> 야. 어때? 마음에 들어? 진짜 명품이야. 야, 이거 이 표정 하며 여기 아래 이표 얘네 아보카도 표정들 봐. 어 썩은, 썩은 아보카도. 이거지. 나 저분인데요? 이거. 야, 이거는 이든님 긴장해야겠는데요? 진짜 긴장해야겠다 이거. 진짜 명품이야. 자, 좋았어. 다음 이든. 이드... 이든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어? 귀엽다. 이거 얼굴만 그렸고요. 귀엽당. 여기 어. 더 있어요. 오, 진짜 어디 어디 어디. 우와, 우와, <웃음> 잘 그리긴 했다. <웃음> 다르다, 다르다, 달라. <웃음> 와, 귀엽다. 이거는 마인크래프트 리아 이건 로블록스 리아 이거는 <웃음> 한 백. 100... 5점 드리겠습니다 아 어, 감사합니다 <웃음> 아 그래도 미호께 더잘될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아, 무슨 소리야 더... 아닌 것 같아 근데 보자마자 <웃음> 웃음이 터지는 점수로 합하면 제가 1등이네요 음... 제거 5천점 드리겠습니다 <웃음> 오케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한번 미호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호를 그리고 지금 그리시고요 오. 한번 이쁘게 한번 그려보죠 미호는 좋아요. 좋아요 구독 아다 그렸다 <웃음> 아하하 예자 내가 그린 미요님 와 <웃음> 똑같죠? 자 이거 보시면은 이 머리카락 그리고 이 헤드셋 그리고 이 꽃표까지 똑같죠 똑같죠? 미안이 미안해 좀 아쉬워요? 이 그림? 수정해주세요 수정해주세요 수정해줘, 네. 수정해줘, 수정해줘. 잠깐만요, 어. 수정하기 전에 제가 이 그림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싶어요 나 100점 만점에 100점 만점에 10점 10점 <웃음> 아, 말주었네 그래도 만족해 난, 만족해 어때요, 리아님? 수정 좀 해줘요 이거 어떻게 수정해요? 이런 건 수정 못해요 하하하하 <웃음> 하여튼 미오님 그렸고요 자, 그 다음에 리아 꺼 보자 제 꺼는 좀 귀엽게 그렸어요 제가 보고 있는 단미오님 그 자체에요 여맨씨 <웃음> <웃음> 아니 내가 이렇게 생겼다고? 등 뒤에는 로블록스에요 아 어. 로블록스 와. 버전과 마인크래프트 버전 야, 이건, 내, 이건, 이건 내가 이겼다 뭔 소리야 <웃음> 어, 귀여워 이거는 40점 드리겠습니다 오예 점. 사시을 안해서 잘줬는데자 오케이 그 다음에 안 미오 꺼 저는 저라서 열심히 <웃음> 그렸다고요. 와, 뭐야? 너무 잘 그린 거 아니야? <웃음> 오, 오, 뭐야? 어떻게 생겼죠? 딴다라던. 똑같이 생겼죠? 아, 똑같이 생겼다고? 이거 표정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100점. 표정. 표정이 좀 마음에 안 들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할 건데? <웃음> 뭐야? <웃음> 테러한다. 테러. 테러한다. 야, 여기킥 없어? <웃음> 왜 테러해? 좋다, 오케이. 좋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든님 거. 이거 이든님 이길 수 있을까? 우와! 오, 잘그렸네 근데 표정이 우와. 약간 좀 아쉬우니까. 200점. <웃음> 아, 감사합니다. 아, 잘 그렸네. 야, 뭐야? 야, 야. 아, 이거 뭐야? <웃음> 왜 이거지. 낙서하는데? 확실히 이게 좀 채도가 있네. 잘 그렸다. 와, 엄청 잘 음. 그렸다. 네,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음. 마지막으로는 인형맨을 좀 그리고 끝내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아다 그렸다 얘들아. 짜자잔아 음. 뭐야? 누가 그렸어 이거? 코가 크네. <웃음> <웃음> 이번에 내가 그린 인형맨의 모습. 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리아가 아까 그림 그리다가 계속 이렇게 괴롭히더라고. 그리고 이 아래 있는 건내 사인이야. 음, 와 좋지? 너랑 똑같이 생겼어! 음잘 그린 거 같아. 이번에는 좀 어렵지 않았어. 자 그다음에 리아 그림 보러 가자. 요호, 내 거는 음. 여맨이가 이명한 음. 채요 어린이 상황극을 할때 모습이야. 애기, 잉여맨이야. 아니 예. 무슨 일이야? <웃음> <웃음> 와 정말 대충 <웃음> 그렸구나. 아니야 열심히 그렸어. <웃음> 어 알았어. 스크린샷을 찍어갈게. 나중에 볼게. 어, 음. 500원이야. 자, 그 다음에, 미호의 그림. 내 거는 지하철. 지하철, 오케이. 미호고 약간 집중하는 게 좋아. 후. 가볼까, 뭐 이야! <웃음> 이야! 어때? 마음에 <웃음> 들어? 나 진짜 마음에 들어. <웃음> 이야! 나랑 실제로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야 이거, 진, 야 이거 어깨 뭐야? 어깨 무슨 일이 일어난 건데? <웃음> 너 어깨가... 어깨가 그렇게 생겼잖아 지금. 와, 나, 나 진짜 마음에 들어. 어, 마음에 듭니다. 똑같이 생겼어. 닝유멜 <웃음> 로블록스도 써놨네. 아, 마음에 드는데? 진짜 마음에 드는데. 스크린샷, 스크린샷. 찰칵, 찰칵, 찰칵. 아, 마음에 드는데? 음, 좋아요. <웃음> 나이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금손 이드님 우리 썸네일러 오. 이번에 기대해도 되나요? 네 아. 저의 그림? <웃음> 제가 살짝 봤는데 야, <웃음> 엄청나 뭐야? 아니 봤는데 이거 스티커 아니야? <웃음> <웃음> 엄청나 이거 뭐야? 이거? 아니 오? 여기서 이렇게까지 그릴 수 있구나 야 이거 와. 썸네일을 그려놨는데 그냥? <웃음> <웃음> 우와 진짜 신기해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다 진짜 감사합니다 <웃음> 미안해, 좀 <웃음> 아쉬워, 미안해 좀 아쉬운 모양이에요? 약간? <웃음> 그래서 제가 새싹을 그려줬어요 아 새싹을 귀엽다 아, 진짜 잘 그렸네? 말태이가 <웃음> 됐어요 새싹이 왜 자라? 오케이 어쨌든 오늘 길거리에서 낙서하는 게임 해보았습니다 완전 대박 우후. 이 그림 완전 마, 마음에 든 완전 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